아리나아리나 어? 아침이다! 일어나야지 보라야 일어나 응더 음, 자고 싶어 음. 아이 참 보라는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이 속은 아직 따뜻한데? 그치? 이불 속이 진짜 제일 따뜻한 것 같아. 화장실만 잠깐 다녀왔는데 너~~무 추워. 하늘아, 이렇게 하니까 어때? 아, 진짜 따뜻하고 너무 좋다. 그렇지? 정말 따뜻하지? 우리 오늘은 이불 밖에 나가지 말자. 그래, 좋아. 밖에 나가기엔 오늘 너~~무 추워. <웃음> 그런데 보라야 배고프지 않아? 어, 배는 고픈데 나갈 수가 없네. 어떡하지? 우리 세미한테 여기까지 먹을 거 갖다 달라고 할까? 그래. 세미! 세미! 왜 그래, 얘들아? 저희 배고픈데 여기까지 먹을 것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이 녀석들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이, 한 번만요. 한 번만요, 세미. 녀석들 엉뚱하긴. 알았어. 기다려. 자, 오늘만 특별이야. 흘리지 말고 먹어라. 참, 분홍이랑 마트 갈 건데 너희들도 같이 갈래? 아니요. 쌤이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요. 네, 맞아요. 오늘은 저희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요. 진짜 엉뚱한 녀석들이네. 갔다 올게. 맛있게 먹어. 네. 네. 아, 이제야 좀살것 같네. 그러게. 근데 이불 속에만 있으니까 뭐하고 놀아야 될지 모르겠다. 음... 그럼 우리 그림 그리기 할까? 그림 그리기? 그래. 그런데 색연필이랑 종이는 어떻게 가지고 와? <웃음> 잔머리는 이럴 때 굴리라고 있는 거라고. 우와, 그게 뭐야? 어때? 내 새로운 아이템이다. <웃음> 기다려봐. 생연필은생겼는데종이는 어떻게 해? 조이 나에게맡기싫어 따라 그래, 만능손 보라 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잔머리는 좋은 것 같아. 덕분에 따뜻하게 잘 놀고 있다. 헤헤, <웃음> 그렇지. 앞으로도 필요한 물건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헤헤헤. <웃음> 알았어. 보라야 스탬프 좀. 어. 보라야 풀 좀. 알겠어 보라야 가위 좀. 오케이. 보라야. 놀다 보니까 배가 고픈 것 같아 너는? 네가 배고픈데 나는 당연히 더 배가 고프겠지 <웃음> 오늘만은 내가 희생해서 먹을 걸 가져오지 우와 웬일이야? 아까 너만 화장실 다녀왔잖아 나 화장실 다녀오면서 먹을 거 가지고 올게 어, 부탁 오쭈, 오쭈, 오 쭈어 오 이불 덮어 이지 어라 너 입에 뭐야? 혹시 나몰래너 혼자 과자 먹고 온 거야? 에이, 과자가 보이길래 그럼 가지고 왔어지더 맛있는 거 가지고 왔지 아 빨리 줘 배고프다고 기다려봐 아 바나나 바나나 내가 먹을 거 갖고 왔다고 했잖아 우리 바나나 얼른 까먹자 어? 음, 정말 맛있었어 아, 배부르고 몸도 따끈따끈하고 이상하게 잠이 오네 아, 너만 그런게 아니야 나도 지금 너무 졸리다구 이대로 누워서 잘까? 아. 보라느라 어머 이 녀석들 어머 정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잠을 자고 있네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 이 녀석들 일어나기만 해봐라